컴퓨터로 할수 있는 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딩을 해서 넣으면 얘가 다양한 로봇으로 변신을 해요 청소로봇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경비로 정찰로봇 그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죠 아마추어가 로봇을 개발한다니 아 물론 지금 오늘 청소기얘기할 건데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MD홍 스토어에서 스토어쯤 한번 해주시고요. 로봇청소기 찾아가지고 상품쯤 해주시고 네이버 아이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할인 쿠폰을 발행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MD홍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로봇청소기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저희가 새로 출시한 레이저가 달린 로봇청소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로봇청소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가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로봇청소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분명히요. 로봇은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먼지를 더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잘 모읍니다. 만약에 로봇 청소기가 난잘 모르겠다, 망설여지신다면, 저희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구매하고 일주일 정도 쓰다가 반품해도 돼요. 대신, 써보고 반품하실 거면, 박스는 버리지 마세요. 먼저 제품 구성. 요거는 충전기와 충전포트입니다. 충전기와 충전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로봇 한 대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소리 달려있죠? 이게 기본 구성품이고요. 또, 기본 구성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 구성품에는 요거는 이제 물걸레 청소할 때 사용하는 물통이에요. 이 제품은 먼지통, 물통, 불량입니다. 불량의 장점, 통이 크다. 먼지통도 크고 물통도 커요. 소리 아니라 직접 흡입할 때 쓰는 흡입구예요. 요거는 걸레, 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이고요. 이 로봇청소기 같은 거 사면 의외로 소모품이 많아요. 네, 저희는 대략 2년치 소모품을다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번째 소모품 요거 사이드 브러쉬라고 불러요.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하면 1년 정도 쓰겠더라고요 요거 하나 더 메인 브러쉬, 얘도 비슷해요. 수명이 이틀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 한 1년 정도 써요. 내년에 또 씻으라고 메인 브러쉬 하나 그 다음에 먼지통에 보면 헤퍼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 1등급이고요 요거 물로 세척되지만 한계가 있죠, 맨날 씻는 것도. 이틀에 한 번씩 쓴다. 이거 하나면 1년은 돼.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두개 더. 3년치입니다. 이거 물걸레예요 물걸레. 3장 더. 이게 이제 저희 추가 구성품입니다. 또이런거 궁금하시죠? AS 정책. 기본 1년간은 무상 AS가 진행됩니다. 1년 지나면 유상으로 AS 하는데 저희 특징이 있어요. AS 비용을 정말 저렴하게 받아요. 부품값 플러스 실제 공인. 임 아, MD용 지크 로봇 청소. 이 로봇에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달렸어요. 집안의 평면도를 레이저를 측정해가지고 먼저 따요. 그리고 그 평면도에서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최적의 경로를. 그리고 청소가 끝나면 충전기를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레이저 달린 로봇 중에서 이 정도 인공지능 안 되는 거 없고요. 레이저 달린 제품들은 인공지능이 다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앱의 기능도 비교해봤는데 다 똑같아요 예약 청소되지 구역 청소되지 금지 구역되지 그런거요 안되는거 없습니다 다되고요앱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똑같은거 그럼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부품을 좋은걸 써야 돼요 여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만드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 어디서 만들었냐면 인모션에서 만들었어요 인모션은 중국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외바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인모션이 좋은 건 뭐냐면요 고장이 안나 음. 계단에서 구르고 뭐 해도 외바리를 엄청나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 우리도 꽤 많이 팔았거든 근데 아직도 a s 이회가안 들어와 대박이라니까.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요. 두 번째, 이거 어차피 청소기잖아요. 네. 청소기는 길찾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청소 흡입력. 아, 흡입력. 흡입력은 흡입력 최대, 기본 세팅은 2500으로 되고요. 앱을 통해서 조절하면 최대 3000파스카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중국산부터 시끄럽고 잘 고장나지 않아? 그래서 이 m g 용 로봇청소기에는 일본 니덱사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흡입... 흡입기라고 해야 되나? 흡입 펌프라고 해야 되나? 네. 흡입 모터라고 합시다 네. 니덱이고요 여기 보면 바퀴도 있거든 네. 이 바퀴 모터도 양쪽 다니덱이에요 모터는 다 일제 모터를 사용했고요 일본 참 얄미운데 그런 부품 소재는 엄청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네. LG 4500mAh를 달았습니다 그 기본 설정인 2단계 흡입으로 사용할 때 2시간 연속 청소가 가능한 배터리예요 2시간이면 그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냐면 40평대 아파트 있지 네. 거기를 중간 재충전 없이 한 방에 청소를 할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번엔 먼지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 디테일해 이런거 아 요게 헤파필터에요. 물로 세척되는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월화수목금은 먼지청소만 합니다. 아, 내가 편하자고 로봇청소기 샀는데 매일 걸레질하면 매일 걸레 빨려고요 귀찮잖아.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날때 먼지청소 한번 하고 바로 물청소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걸레는 일주일에 한 번만 빨아도 됩니다. 그리고 400, 요, 어 아까 얘기했죠? 이 물통 용량도 450이에요. 만약에 이게 둘이 합쳐져 있다면, 먼지통의 용량도 그렇고, 물통의 용량도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모드를 먼지청소와 물청소를 함께 하는 제품보다는 용량이 커. 450ml 들어가는데, 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그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흔한, 30평대 집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물을 쓰고 요만큼이 남더라고, 조금 더. 그러니까 물을 한번 채우면, 40평대 아파트까지 물 재보충을 안 하고 바로 청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작은 물통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물이 떨어져 버린대요. 말라버린대. 재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딱딱 계산하다가 또또 무참어. 네 물통이 큰게 장점이다. 뭐 전자식 물통인데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앱. 이거는 물어보더라고 앱을. 자앱 같은 경우. 네. 자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한글을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런 얘기요. 이거 저는 테스트하려고 앱을 깔았는데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최적화 세팅이 되어있습니다. 앱을 사용하는 경우는 나같은 경우는 한가지였어. 스케줄 안에 구역청소 안에 집중청소 안에 뭐만 쓰냐면 금지구역 설정 왜냐면 금지구역 설정을 디테일하게 완벽, 완벽하게 해줄수록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이더라고요그 정도만 해줬어요. 근데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안 떨어질 만한 데 있으면 문 닫아버리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낼 땐앱 얘기도 안 했어. 딱 가가지고 두 개만 알려드렸어. 요거 요 누르면 청소 시작하고요. 충전 버튼 누르면 얘가 충전하러 갑니다. 못 찾으면 충전기 앞에 갖다 놓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웃음>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 MD홍 지크 로봇 청소기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앞으로 로봇 쪽으로 꾸준히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봇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